<목소리> <목소리도> <guerra>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피부도 뽀얗고 하얗게 딱 겨울 느낌이 연상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뒤에 트리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구매했던 건데 오늘 다시 꺼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일단 스킨케어까지다 하고 온 상태고 베이스부터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오늘은 좀 촉촉하고 좀 밝아 보이는 그런 베이스를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에뛰드 밀크 톤업 베이스 VDL 루미레이어 프라이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섞을게요. 이 VDL 프라이머는 펄 프라이머고 이거는 톤업 그림 같은 톤업 베이스 이 톤업 베이스는 살짝 흔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펌프 정도 짜서 이렇게 사실 섞어서 안 써봤는데 오늘 좀 화사하게 베이스를 하고 싶어서 써보려고요 제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조금 심해가지고 코를 계속 풀고 온 상태여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걸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되게 화사해지는 느낌? 제가 딱 원하는 느낌대로 되는 것 같아요. 톤업 크림만 사용을 하면 은 조금 뻑뻑해서 뜨는 느낌? 들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고 광도는 프라이머랑 섞어서 발랐더니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겹 얇게 깔아주고 되게 톤업이 많이 됐죠? 이 남은 거는 목에다가 좀 발라줄게요. 얼굴 톤이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조명을 켜놔서 더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베이스 한겹 깔아주고 입술이 되게 건조한 상태여서 요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집에 배송이 와가지고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요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레미님이 만드신 제품이에요 그 뮤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제품입니다 요렇게 조그마한 스파츌라가 동봉이 돼있어요 어, 되게 쬐깐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은 느낌? 케이스도 되게 이뻐요. 제가 이런 립 마스크가 집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번에 또 쓰시는 영상이나 스포 같은 걸 보고 집에 있지만 또한번 사보게 됐어요. 요거를 지금 메이크업 전에 깔아두고 메이크업을 해주려고요. 얘가 되게 단단해가지고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짧은데도 심지가 되게 단단한가봐요. 그래서 되게 힘있게 잘 발리고 요렇게 한겹 깔아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사용을 하려고 들고 왔어요. 이거 빌랑디바 쿠션인데 새로 뜯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조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가나 코 같은 곳이 지금 되게 붉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얘는 좀 세미매트한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계절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살짝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원래 좀 세미매트한 제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 옆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밀면서 발라줘야 돼요. 얘가 핑크톤이어가지고 되게 화사하게 이렇게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써도 좋네. 제가 여기 지금 트러블 올라온 거랑 다크서클 같은 거는 이 컨실러 사용을 해줄게요. 루나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예요. 그럼 볼 앞쪽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컨실러 발라놓고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이거는 코드 글로 컬러 레스 이즈 모어 올컷 팩트 이거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되게 얇게 이렇게 딱 뽀송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눈썹을 그릴 거기 때문에 눈썹 위주로 이렇게 해주고 얼굴 외곽에도 살짝 살짝 해줄게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피넛 블러썸 이 삐아 피넛 블러썸으로 눈썹 바탕을 채워줄 건데 이 피넛 블러썸도 작은 것도 한두통 정도 비웠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다른 쉐딩들 사용을 한다고 안 썼거든요. 안싸가또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니까 또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다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요 피넛 블러썸이 되게 매트한 브라운 컬러여서 붉은기나 노란기쫙 빠진 그런 쉐딩 찾는다 하시면 은요 제품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톤이 딱 예뻐가지고 한번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요 제품도 추천해드릴게요. 살짝 채워준 느낌이랑 요거는 제 원래 눈썹. 이렇게 살짝만 채워줘도 되게 눈썹에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느낌? 이렇게 색만 살짝 채워주고 나서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01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되게 슬림하게 나왔으면서도 사선으로 각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눈썹 그리기 되게 수월한 제품이에요. 얘로 이제 나머지 부분 틀이나 눈썹의 윤곽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눈썹을 살짝 해주고 에뛰드 베어 엣지 브로우 픽서 이 제품은 브로우 픽서인데 이렇게 앞에 솔이 되게 짤막하거든요? 솔이 되게 짤막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얘로 눈썹 앞 털을 살짝 헤어줄게요열 정리를 살짝 해줬어요. 컨실러들을 퍼트리면서 도포를 해줄게요. 커버를 마저 해줍니다. 이렇게 피부 커버를 다 해주고 아까 사용한 피넛 플로썸으로 이제 얼굴 외곽 전체에도 쉐딩을 넣어줄게요. 얘가 얼굴 외곽에 쉐딩하기도 되게 좋아요 엄청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색깔이기 때문에 피넛 플로썸도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또 진짜 잘 썼었지 하면서 좋더라고요. 코 윤곽도 잡아줄 건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발 모였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좀 좁아 보였으면 좋겠어서 되게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 콧대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쉐딩할 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 이렇게 세모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면 앞에서 봤을 때 코가 좀 챙겨 보이는 느낌. 애교살 그림자도 이제 눈 화장 들어가기 전에 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니넨 베이지 컬러 애교살 밝혀줄게요 요거 제가 지난번 겟레디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요새 정말 잘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때 이말 했었나? 근데 되게 저렴하면서도 예쁘게 편하게 이렇게 쓱쓱 그어도 딱히 뭉침도 없고 좀 아쉬운 거는 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다. 그래서 좀 바를 때 이렇게 떡칠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렇게 떡칠을 해가지고 애교살을 밝혀놓고 이 부담스러운 게 화장을 하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눈화장은 일단 이거. 굉장히 잘 사용 중인 제품인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3호 전영돌 피크닉 컬러예요.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이 컬러가 이브닝썬 컬러 같은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펄이 조금 자글자글하게 살짝 깔려있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펄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예뻐요. 부담스러운 펄이 아니고, 살짝 숨은 듯한 펄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아도 물이 없는 그런 느낌? 이렇게 한 컬러만 깔아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 팔레트 한개더 들고 왔는데 이 피치시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소프트 브라운 컬러. 브라운 브라운한 컬러인데 이 팔레트도 최근에 잘 사용 중이거든요. 클리오랑 비교를 하면 은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진짜 확실히 살짝 보랏빛 오브 느낌이 살짝 들어갔고 얘는 조금 붉은 브라운이랑 완전 매트한 브라운이랑 이렇게 섞인 브라운 팔레트인데 두 가지를 자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매트한 브라운 컬러. 좀... 좁게 깔아줄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컬러를 언더 눈 점막 가까이에 이렇게 좀 뒤를 트어줄게요이 컬러 눈 위쪽에도 조금 더 모브 느낌 살짝 날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여기 가장 진한 고동색 컬러 얘로 아이라인 밑바탕을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꼬리를 이렇게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잔량으로 아까 튀어졌던고 그 라인도 살짝만 더 지나가줘요. 그럼 눈이 확실히 이쪽이 더 이렇게 옆으로 튀어보이는 느낌이죠.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도 이렇게 진하게 정면을 보면서 라인을 이렇게 빼줘요. 여기 클리오 팔레트 제일 끝부분이랑 이앞 컬러 이렇게 섞어서 방금 이렇게 진하게 넣어준 음영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풀어주고 만약 이렇게 음영을 넣는데 뭉친 것 같다 하면은 이런 훌렁한 브러쉬로 이런 밝은 컬러나 아까 깔아줬던 베이스 컬러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슬슬 쓸어주면은 블렌딩이 잘 됩니다 한번더좀 강조될 수 있도록 눈 밑에 아까 음영도 넣으면서 지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깔아주고 밝은 컬러랑 요 밑에 펄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앞머리까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가운데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어퓨의 본투비 매트 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레벨 2 모어덴 템미리랑 레벨 3 래쉬 투더 스카이 이 본투비 매드 프루프 마스카라는 레벨이 3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메이크업 무드에 맞춰서 레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레벨 2를 사용하는 편이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속눈썹이 돋보이고 싶다 할 때는 레벨 3를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다 해도 마스카라가 예쁘게 잘안돼 있으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속눈썹에 집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딱히 번진다던가 속눈썹이 처진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진짜 지속력도 좋고 이게 컬링도 되게 잘 되고 번짐도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레벨3 래쉬 투더 스카이 이 제품을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브가 살짝 들어간 통통한 곡선형의 브러쉬인데 저는 지금 속눈썹 펌을 한 상태여서 따로 뷰러는 해줄 필요 없고 이렇게 소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쓱쓱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러면 은 어느 정도 묻겠죠?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 그리고 이렇게 숨은 애기 속눈썹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쓱쓱 잘 발리는데 얘가 진짜 번짐이 없더라고요. 비염이 심해가지고 코 풀고 눈 따가워서 울었는데 이제 눈물이 계속 났는데 눈물에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여가지고 땀이나 유분에도 굉장히 강하고 물에도 잘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언더에는 레벨 2 모어덴 텐미리 얘를 사용해줄게요. 얘는 이제 아까 개보다 굉장히 길고 좀더 얇은 소리이기 때문에 언더에 바르기 수월하더라고요. 윗 속눈썹에도 얘를 사용했을 때 충분히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언더도 지금 이렇게 살아난 거 보이시나요? 언더도 이렇게 한올한올 한 되게 잘발려 이렇게 지금 속눈썹 너무너무 이쁘게 됐죠?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지속력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이런 면봉을 이렇게 위에 한만 분리를 해줘요. 이렇게 물티슈로 살짝 닦으면 솜이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불고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대서 안 뜨거울 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거울을 두고 보면서 위로 이렇게 쓱쓱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살짝 뭉쳤다 하면 은 뭉친 것도 이렇게 불고대를 하면 풀리고 살짝 컬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은 이렇게 모양을 살짝살짝 살짝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나 오늘은 진짜 완벽한 속눈썹이어야 된다 하는 날은 불고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로 언더 속눈썹도 이렇게 더 밑으로 잘 보이게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은 확실히 언더 존재감이 조금 더잘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해주면 마스카라 완성입니다. 되게 쫑쫑쫑하고 예쁘게 햇님 속눈썹? 아이라인은 코드글로컬러 요거 슬림 펜슬 라이너 약간 점막을 살짝 트여줍니다 오늘 점막이 잘 보이기 때문에 꼬리 라인은 제가 이렇게 빼놓은 대로 그대로 빼줄게요 눈화장이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지 않나요? 얼굴을 살짝 살짝 손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커버를 얇게 해줄게요 이렇게 다크 부분이랑 앞볼 위주로. 아까 립 마스크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티슈로 살짝 닦아줄게요. 외곽만 살짝 쿠션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고 오늘 바를 립은 요거 플리오 듀이블러 틴트 4호 사일런트 와인이랑 5호 카라멜 펌킨 컬러입니다. 이렇게두 가지 조합을 진짜 진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 5호 카라멜 펌킨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컬러가 진짜 베이스로 존예탱이거든요. 이렇게 얇게 촉촉하게 스미듯이 이렇게 발려요. 제가 아까 전에 립 마스크를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무리 없이 촉촉한 상태입니다. 입술 외곽 부분까지도 살짝 오버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중간에 4호 사일런트 와인 컬러를 조금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입술을 톡톡톡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외곽이 살짝만 더 누디했으면 좋겠어서 르멘의 제로 매트 립스틱 쉘누드 컬러 발라볼게요. 입술 외관에만 살짝 좀더 오버립 느낌이 나도록 제가 또 오버립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가운데에 그 4호를 조금만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또 요즘에 진짜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로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웜한 느낌, 쿨한 느낌? 이렇게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까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블러셔예요. 저는 여기 첫 번째 컬러 첫 번째 컬러를 살짝 사선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광대를 감싸듯이 그리고 콧대랑 코끝이랑 턱끝에도 여기 가운데 컬러도 조금 섞어서 조금 더 색감을 넣어줄게요. 블러셔는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줄게요. 슈렛 피리치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하이라이터를 콧대랑 코끝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눈썹 밑쪽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고 오늘 메이크업이 되게 포근한 무드면서 이렇게 딱 겨울에 데일리로 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